열어봐. 저 열어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개코, 개코. 왔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반반의 유치원이 아닌 짝총 게임으로 지금 유명하죠. 쿠키맨 극장이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귀여운 쿠키 캐릭터가 인사를 하고 있고. 쿠키맨 극장이라고 써있네요. 게임 시작해볼게요. Let's get it! 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 뭐야. <웃음> 야, 전보조씨!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왜 투잡 뛰고 있어? 야, 빨리 너네 동네로 가. 야, 이빨이 몇개 빠져있는데, 지금? <웃음> 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전보조씨. 자, 어! <웃음> 야 반반 너가 왜 여기 있어 너네 둘이 뭐해 여기서 야 얘네 둘이 좀 궁핍한가 봅니다 투잡을 뛰고 있어 지금 야 근데 너네 둘이 진짜 성실하다 야 반반의 유치원만으로 돈이 안되나 봅니다 이 친구들이 자 남납처럼 보이는 쿠키 거미 몬스터가 있고 저기 눈사람과 쿠키런 한마리가 있습니다 자 쿠키 테이블과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의자 자 일단은 이동해 보자. 아직까진 어, 캐릭터가 똑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게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탑시는 말한다. 이름이 전보 조신데 탑시로 바뀌었습니다. Playing with friends m a k e me happy.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밌을 거야라고 하네요. 캔디는 나를 즐겁게 만드라라고 하는 네, 이름이 뭐야? 도넛. 도나토스, 세이 도나토스. 아, 도넛이었구나남납도넛츠 자, 우리의 눈사람은 게임을 사면 내가 혼자인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라면서 게임 광고를 하고 자,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아! <웃음>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완전 클럽인데? 쉐기, 쉐기, 쉐기. 야, 이거 뭐야. 윈드미를 추는 포키몬스터 아, 도넛츠 얘가 도넛츠인가 야, 얘 맞지? 아, 얜거 같은데? 야, 얘네 되게 신난다. 야, 나 이거 하나 갖고 싶어. 야, 어, 귀엽다. 야, 아, 나 이거 하나 진짜 갖고 싶다. 아, 50% 지금 할인 중이니 로봇을 조정해라 라고 써있네요. 컨트롤러 하나 획득. 반반의 유치원 드론 조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 이 뭐야 이거? 야, 마카롱 괴물이 있는데? 야, 온몸이 근육질이야. 야전환근 개커 복근 대흉근 웅장해집니다 야 나를 사래 아이 친구가 얘야? 이 마카롱맨이 반반이야? 야 얼굴이 똑같지가 않지만 일단 오 마카롱이 있고 자 로봇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작동을 안해 뭔가 단서가 안에 있을거야 바로 보이죠 이 열쇠 이 열쇠를 얻어서 바로 로봇한테 작동을 시킵니다 역시나 움직이는 로봇 와잘 만들었어 야 로봇의 프레임 좋은데? 퀄리티 좋아 움직여볼까? 오 따라오는 로봇 아나 이거 하나만 갖고 가고 싶은데 야못 갖고 가나? 아 안됩니다 자 이동합시다 나 따라와 로봇 야 이거 뭐 드론이랑 똑같잖아 야 이거 한번 열어봐 아 이렇게 사탕문이 열리네요 오케이 오 야 뭐야 야 반반! 너왜 거기있어 근데 저거 오피라보드 아니에요 여러분? 오피라보드도 저렇게 쳐다보는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은 하고 있어도 제가 굉장히 공포게임을 무서워합니다 와.. 이거 다가가면 갑툭튀하는거 아니야? 어, 스노우맨이 말합니다 어.. 스노우타임을 즐겨달래 어, 뭐야 아 무서워 로봇 같이와 아 갑자기 갑툭케 하는거 아니야 저 이런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자아 없다 <웃음> 야 이거 뭐 기차역까지 똑같은데 야 근데 운행을 안한다고 하네요 야 뭐야 이게 오야 이거 뭐다 합쳐놨어 반반이 유치원도 다 합쳐놓고 아 여기 문 위에 뭐라고 적혔냐면 기억하세요 배열을 배열을 기억하래 자 반반 전보 접시 남납 어 쿠키런 눈사람 이렇게 기억하라네요. 자 문을 엽니다. 아우와, 야 이거 규모 굉장히 큰데? 아 이거 은근 좀잘 만들었는데? 야 로봇아 같이 가자. 나좀 무섭다. 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주인공. 자 뭐가 더 있나? 어, 이렇게 뭐 사탕, 지팡이, 뭐막그 원형사탕, 나무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자, 여기 터널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운행을 안 하는 것 같고 자, 문좀 열어주라. 오케이, 컴온. 야, 속도가 은근 느리네. 야, 이반반이 유치원은 드론이라서 진짜 오롯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았거든. 어, 왜안 해. 아, 작동이 안 돼. 그 이유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쉬울리가 없지. 근데 이 문과 연결된 약간 회로 같은 게 있어. 이 끝에 아마도 작동기가 있을 거예요. 자, 역시나 작동기 레버를 내립니다. 문이 열리겠죠? 야, 클릭해봐. 오, 작동한다. 나이스! 야후! 자, 이렇게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신기한 방으로 진입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핏자국 손 아니야? 야 누군가 살려달라고 여기다 손바닥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어, 이 야, 아무것도 없고, 아, 아까의 그 배열을 맞추라고 하네요. 아까 그 배열 기억해 놨죠? 제가 자, 이거를 클릭하는 건가? 어, 맞네. 이거를 배열을 아까 그 배열과 맞게 맞추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 굉장히 싫은 비주얼이죠, 지금? 야, 여기서 뭔가 피가 촥 나왔는데? 아씨, 무섭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야 하니. 여긴 반반. 전보조씨였죠? 그리고 남납. 그리고 여기는 쿠키런. 여기는 눈사람이었죠. 오케이! 바로 깨는 주인공. 아, 좀 무서워. 아저좀 열어주라 아 들어가기 싫은 비주얼입니다 자 문을 여는 주인공 아 진짜 뭔가 나을 것같아자 막대사탕이 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게 없어요 에이 카만 저문좀 열어줘 오씨 깜짝이야 씨대가아 아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이거 너무 갑툭튀인데아아아 아, 아. 잠깐만 진정 좀 시키고 할게요 너 먼저 가볼래? 아 깜짝이야 아 방금 봤어 저 마카롱맨 반반이 나오면 이제 저, 저쪽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 건가 봅니다 야, 열어봐 저, 저 열어줘 으이씨 <웃음>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개커! 개커! 오, 왔다, 씨! 가득지 씨! 야, 너무 빠른데? 와, 쿠키맨은 쿠키가 아니래요. 야, 알고 있었어. 애초에 생긴 쿠키가 아니잖아. 아, 아. 아, 이게 비주얼은 이래도, 역시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이네요. 자, 진짜 안 쉬고, 뒤에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 도망갈 거예요. 갑니다. 가자. 가봐.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도망가. 이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까까지는 겁나 느리더니 도망갈 때 개빨라. 자, <웃음> 야 주인공 그냥 버리고 도망갑니다. 지금 제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혼자 도망가는 겁니다. 아, 아, 아, 저 버튼 버튼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이새끼. 눌러. 이 새끼야! 와. 아이 구덩이로 떨어졌나 보다. 우와. 야너이 새끼, 너 도망갈 때 진짜 빠르구나. 와, 저기 엘리베이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자 문이 열리네요. 어, 몇 층인지 몰라. 자 어디론가 올라가는지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됩니다. 오! 이거 반반의 유치원 일 끝날 때 이렇게 끝나잖아. <웃음> 야 뭐야 이거 이러다 전부 도시 나오고 딱 끝이 났는데? 과연? 야 역시 이렇게 끝이 나네요 어, 근데 꽤나 퀄리티 좋고 재밌는데? 어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했습니다 꽤나 마지막에 쫓아온 그 마카롱 반반 로봇이 굉장히 무서웠어 자 게임이 끝났고요 어, 굉장히 재밌게 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